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fmc를 앞두고 백신주와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장초반 상승했는데요 연준이 fmc를 통해 내년 최고금리가 5.1%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인플레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장마감을 앞두고 반주태 등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강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코로나 관련 주로 모더나 5%, 화이자 2% 상승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이슈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을 했네요. 전일의 CPI 발표에 이어 금일 FOMC 발표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 인상의 에 대한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매물을 소화하며 하락했습니다. 한해 동안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의 해였는데요. 물가가 잘 잡혀 내년에는 금리 하락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8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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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5일 금일 주요경제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금일 22시 30분에 11월 소매판매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있습니다. 11월 소매판매 이전치는 1.3%이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0.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이전치는 23만건이며 예측치도 동일한 23만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